대구 아파트 가격, 현실적인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10억 6천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5억 9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폭락 수준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부분 제가 영상을 다양하게 올리죠. 뉴스부터 해서 아파트 가격까지,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뭐 경매, 아니면 재개발까지 다양하게 올리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보면 아파트 폭락에 대한 얘기들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굳이 유튜브를 안 봐도 인터넷으로 보고 실거래가 확인을 해보면 아파트 폭락하는 것인지 하락하는 것인지 대부분 알수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그 정도로 많은 것 같다. 뭐 그런 그래 생각이 되고요. 현재 보면 대부분 거래가 안 되는 와중에서도 거래가 된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는 아파트들 위주로 거래가 좀 되었다. 현재 10억 6천 아파트가 5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수성구 중동에 9억 2,250까지 했던 아파트가 5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9억 2천 하던 아파트가 5억 8,900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5억 9천 하던 아파트가 3억 6천 5백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9억 1천 2백 62만 원 하던 아파트가 5억 8천 9백 뭐이 정도면 대부분 50% 폭락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현실이죠. 그 외에도 최고가 8억 7천 9백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5억 천 그리고 뭐 6억 5천 했던 아파트가 현재 상륙 6천, 계속해서 이런 매물들은 계속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 만촌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15억 4천 하던 아파트가 11억 2, 10억 2천까지 가격이 내려왔네요. 이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폭락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올랐던 금액보다는 한참 더 내려야 된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뭐 대부분 거품인데 거품 좀 빠진다고 옛날 가격으로 돌아가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가 상승하는 것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것은 항상 예전부터 그래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폭이 너무나 높았고 지금 가파르게 또 하락한다는 게 문제고 거래 자세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요는 뭐 항상 제가 영상에 얘기하다시피 인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투기 세력들이나 갭 투자자들이 너무 투자를 많이 했다. 그리고 그 투자들은 어느 정도 하다보면 욕심에 욕심에 끝이 없는 욕심으로 발전되어서 결국은 도박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의 중독자하고 뭐 동일하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도박도 꼴고 나면 은그 본전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돈이 땡겨서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서 계속해서 노름을 합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투자와 투기 노름과 똑같은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지인들까지도 다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숲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숲을 볼줄 모르고 가까운 나무만 계속 보고 그 나무에 대한 딸린 열매만 주워 먹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숲이 죽어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제주도에 4억 3억 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14억까지 거래가 됐던 내용들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는 내가 아는 지인이 또 살고 있죠. 그리고 형님 보고 이만큼 가격이 올랐으니까 한번 파세요 라고 조언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뭐 투자 투기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고 평생 그냥 여기서 살겠다 떨어지든 오르든 이제 그런 마인드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하지만 저였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을 때 저는 파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망열한 기대심리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이 가격에서는 물론 떨어졌습니다. 물론 비단 제주도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종 송도까지도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요인들은 결국은 투기 세력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세력들은 혼자 절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보통 제주도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올려놓고 자기들이 다시 대팔고 나가기를 반복했었습니다. 물론... 외지인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뿐만 아니라 뭐 대구든 부산이든 그런 사례들은 뉴스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뭐 40명, 50명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올라갔다. 그리고 아파트 구입을 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찾아와서 대부분 분양을 받았다. 뜻다방들이다 모였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생겼을까요? 아니죠. 카페를 통하거나 유튜브 모임방을 통하거나 그리고 단톡에서 사람들이 모집되어 달콤한 맛에 연옥되어 시작이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따라해보니까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투입될 때는 같이 투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은 먼저 투입하는 것도 밑에 가리들은 아파트 분양을 먼저 받아놓죠. 그리고 팔고 나갈 때는 또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합니다.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 이왕이면 또뭐 친분이 좀 있다면 소스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조차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걸음 메고 장에 갔다면 장에 가서 걸음을 팔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에 빠져서 결국은 파멸하다 못해 폭락하고 집안이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벌어집니다. 비단 그것은 자기만의 잘못된 행동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결국은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변에 인프라가 워낙 잘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뜯다방도 있고 그런 쪽에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저 같은 경우는 제 주관이 워낙 뚜렷해서 내가 할 일만 하는 스타일인데 저도 그렇게 투기를 했다면 지금 또 돈을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외에 더 돈을 벌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지 않았는 거죠. 근데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거나 한두 개를 해봤는데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쪽에 빠질 수밖에 없고 빠져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은 전화를 받았는 가운 중에 네, 전화를 받았는 중에서 뭐 전자책을 샀다, 유튜브 회원방에 들어가서 뭐 돈을 주고 뭐 강의를 들었다, 뭐 전자책을 사서 또뭐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다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판단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은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주체가 나인지 아니면 적어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면 내 측근이 주체인지 그리고 내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주력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인지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죠. 도장 찍고 나서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시라고.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나 남자는 여자 싫어한 남자도 없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아는 분들은 좀 아시지만은 거의 뭐 음주 가무가 좀 있는 편이고 좀 시곤시곤한 스타일이지만은 담배 끊는 것 빼고는 컨트롤이 어느 정도 좀 됩니다. 그리고 돈 욕심도 엄청나게 많은 편이죠.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저는 낚시가 좋아서 배까지 구입을 해서 배를 타고 몇번 죽을 뻔도 했지만 은 결국에는 배를 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는 팔았지만 은 아직도 배 수리 자체가 워낙 고가에 수리비가 나가다 보니까 수리를 좀 해달라는 문의도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는 않고 있죠. 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까지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영상에 여러분들께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회원분들께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제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되면 물어보세요.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신세 타령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평생 아파트 하나를 구입해서 평생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저렴한 아파트 하나를 구입해서 좋은 위치든 나쁜 위치든 적어도 나중에 쉽게 팔수 있는 곳에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되고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내가 너무 못 모르고 싸게 팔았구나 생각하시고 아니면 은 정말... 이번 기회에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게끔 아파트를 구입하시거나 부동사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구입하고 나서 물어보시거나 도장 찍고 나서 물어봤을 때는 이미 상황은 종료된 상황입니다. 뭐 제가 길게는 상담은 못해드리지만 기본적으로 2, 3분, 3, 4분 정도 9번 정도 얼마든지 통화는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받고 상담을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는 것에 제 의견을 그냥 보태서 얘기 드리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는 거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도 않죠. 하지만 은 제가 먼저 하라고 했는 거 먼저 해놓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쉽게 쉽게 가려다보면 은꼭 나중에 큰 일을 걸어치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저 나왔는 분인데 제가 전뭐 영상을 한번 올려야지 올려야지 하다가 감기 때문에 올려지를 못했는데 한번 올려드립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